고등학교 여름방학 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용돈을 통장으로 받고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 카드를 가지고 돈을 ATM에서 인출해 쓰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이발을 하기 위해서 ATM에서 2만원 정도를 빼서 미용실로 향하던 중이었죠. ATM기가 있던 상가와 미용실이 있던 상가 중간에는 인적이 드문 공원이 있었는데 그곳을 지나던 중 뒤에서 어떤 우락부락한 형이 저를 불렀습니다 따라오라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무언가를 부스러 꺼내는데 맙소사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순순히 따라갔죠 그 형은 아까 돈 꺼내는 걸 봤다면서 제 지갑을 뺐더니 카드만 저에게 주면서 돈을 뽑아오라고 했습니다 지갑에는 제 집주소 학교 정보가 있는 학생증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해코지 할까봐 두려워서 시키는 대로 ATM기로 돈을 뽑으러 갔죠. 그때 제 통장에 약 50만원 정도가 있었지만 10만원 정도만 뽑고 이게 다라고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 강도는 내가 배가 고프니까 너네 집에 가서 뭐좀 먹자 라고 하더군요. 칼을 들었으니 뭐라 할 수도 없고 정말 막막했습니다. 가진 것다 드릴 테니 그러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며 칼로 계속 위협하기에 어쩔 수 없이 집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면서 자기 처지를 말하더군요. 자기가 원래 여자들 등쳐먹는 양아치인데 이번에 꽃뱀을 잘못 만나 가지고 있던 걸다 뜯겼다고 한50 정도가 필요한데 빌려주면 다음에 자기가 자기가 이 동네 꽉 잡고 있으니까 잘 봐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정신이 없었기에 네네 하고 집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집에는 다행히 아무도 없었고 저는 라면을 끓였습니다 강도 자식 라면을 네개나 먹더군요 다 먹더니 다시 그 강도는 야나 오늘 갈데 없으니까 너네 집에서 하루 자자 부모님한테는 잘 둘러대고 알았지? 이건 또 무슨 소린가요? 칼을 지니고 있는 강도와 하룻밤이라뇨. 어쨌든 그렇게 말하고는 제 방에 들어가서 전화를 들고 담배를 뻑뻑 피우면서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4시간 정도가 지나 부모님과 동생이 다 들어왔습니다. 우리 가족이 칼에 찔리면 다친다는 생각에 일단 친구라고 하루 자고 간다고 둘러댔습니다. 잘 시간이 돼서 그 강도가 이러더군요 내일 아침에 너네 부모님 나가시면 집좀 뒤져서 돈 되는 것좀 찾아봐 저는 대충 알겠다고 하고 자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잠이 올 리가 없죠 일단 그놈이 코 골며 자는 걸 확인하고 집안의 기존품은 다 숨겨두고 자리로 돌아와 생각해보니 무방비 상태인 것이 아닙니까? 저는 별별 생각을 다했죠 이 자식을 의자로 내려칠까? 그냥 칼로 찌를까? 조용히 경찰을 부를까? 내려치거나 찌르는 건 용기가 부족해서 관뒀고 밤에 경찰 부르자니 시끄럽고 귀찮아서 관뒀습니다. 그냥 잤죠. 아침이 되어 부모님과 동생들은 다 나가고 저와 강도 둘만 남았습니다. 그놈은 집을 뒤지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어제 다 숨겨놨으니 나올 리가 있나요? 짜증난 강도는 저를 데리고 어제 그 ATM기가 있던 곳으로 가서는 잘 보고 있다가 돈을 많이 뽑는 아줌마가 있으면 그걸 훔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렇게 했다가 저에게도 죄가 씌일 것 같아 대충 거절하며 집에 부모님 통장이 있는 곳을 알고 있다고 말했죠. 그 통장은 사실 어제 10만원 빼고 남은 제 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은 다시 집으로 들어갔고 그 강도는 대담한 건지 멍청한 건지 자기는 게임을 하고 있을 테니 저보고 혼자 가서 돈을 찾아오라고 했죠. 저는 이때다 싶어 은행이 멀리 있으니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해놓고는 나가서 유유히 경찰을 불렀습니다. 아 경찰서죠?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와주세요. 너무도 태연이 말해서 그런지 경찰 장난인 줄 알았나 봐요. 거듭 대목고는몇분뒤 경찰 두 명이 왔습니다. 경찰들은 현관문을 열고 그냥 당당히 걸어가더군요. 하지만 게임에 정신 팔린 강도. 경찰과 같이 들어갔더니 갑자기 당황했는지 야, 웬 경찰이야? 무슨 일 있어? 라고 시치미를 떼더군요. 강도가 가지고 왔던 칼을 제가 가지고 오면서 자초지종 설명했더니 경찰은 반신반의하면서 그 강도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경찰의 불신으로 수갑조차 채우지 않았더니 중간에 도주를 하더군요. 약한 시간의 추격 끝에 겨우 붙잡았고 그로 인해 험악해진 분위기. 경찰이 진짜 무섭더군요. 야이 새끼야. 너왜 그랬어? 어린 놈이. 저, 그, 그게... 누가 눈을 그렇게 꼬라보라 했어? 하면서 곤봉으로 눈을 치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경찰서로 가게 되었고 취조를 하니 모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강도는 겨우 저보다 한살 많은 고이였고 아버지는 공무원이었죠. 하지만 집이 한순간에 기울면서 사정이 좋아지지 않자 돈을 질안 좋은 부류에게 빌렸던 겁니다. 돈을 빌린 곳에서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듣고는 이놈 저놈 삥을 뜯어 마련하려다가 에이 그냥 한탕하고 말지라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거죠. 저를 보고 어린 놈이 ATM에서 카드로 돈도 뽑고 하니 왠지 부자집 아이 같아 타깃으로 삼았던 겁니다. 여하튼 아직 고 이어서 청소년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의 제목이 겹치기 때문에 성인 감방으로 직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쪽 부모님들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빌더군요. 제발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다시 눈앞에 보이면 전 재산을 내놓고 자기가 대신 깜빵 가겠답니다. 저는 사실 용서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뭐 다치거나 손해본 것은 없지만 괘씸하니까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 죄는 입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랬다고 용서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합의금 한푼 없이 합의해 줬고 강도는 집행유예 인연으로 가벼운 형을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인데 그때 어머니 얘기를 들었던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용서를 안 했다면 그냥 합의금도 받고 저를 불안에 떨게 했던 장본인을 죄값을 치르게 할 수는 있었겠지만 혹시 그 이후에 나와서 이번에는 더큰 범죄의 타겟까지 될수 있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 일은 방송까지 나왔던 100% 실화입니다. 제 길었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